오늘은 CF모델 광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엄청 뜨거워요, 날씨가. 조금만 햇빛에 있어도 엄청 빨리 타는 것 같아요, 몸이. 끝. 여기 온 김에 콩띠도 뚫려야 가려고 했는데 지금 평일인데도 웨이팅이 있습니다. 딴데 가야겠다. 저번에 지우랑 가려고 했던 곳인데 포스터리 베이커라고 되어있요 저번에는 웨이팅이 많아가지고 못 갔는데 오늘 이렇게 온 김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분명 지우가 왜또 혼자 가냐고 할 텐데 밥사 차원으로 먼저 가볼게요 너 어, 잠깐 보고 있어 네. <웃음> 아니 자리가 없네 아예 자리가 없고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남자가 그래서 아, 좀좀 좀 그랬어 다른 데로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긴 사람이 많이 없네요 집에 가려고 해요. 아직도 더워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또그 피부 관리에 대한 영상을 좀찍어달라하 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바뀐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새로 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세안을 하고 나서 이 이거, 이거 모델링 팩인데 쿠팡에서 샀거든요. 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용량이 엄청 많아요. 되게 많이 들었고 어... 여기 뭐지? 린세이? 린세이 제품인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유튜버들 분들한테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본 건데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좀 뭔가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모델링팩 추천드려요 일단 이렇게 모델링 팩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쓰거든요. 패드를 쓰거든요. 토너를 따로 안 쓰고 패드를 사용합니다. 너랩 바이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로 산7 멀티 포뮬라 패드. 이거는 옛날에 써봤던 제품인데 좋아서 다시 샀어요. 원래 구달 거 쓰고 있었는데 이거 다쓴 다음에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가볍고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말끔한? 말끔한 느낌? 말끔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는 게 이거는 아임프로 머그워트 에센스 100% 쑥 추출물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뭐 토너 바르듯이 아니면 에센스 바르듯이 발라도 되고 아니면 화장솜에다가 묻힌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붙여놔도 좋다고 합니다. 이 아임프롬에서 이거 뭐냐 단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쓰고 있어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아임프롬 사랑해그 다음에 바르는 게 크림인데 이것도 수딩 젤 크림이에요. 최근에 이거 레오제이 님이 광고 광고가 아니고 공구 공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는데 2분만에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사고 따로 55mm 짜리를 샀습니다 화해 앱에서 얼마더라 15,000원 이었나 아무튼 좀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완전 젤 약간 뭐라야될까 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메이크업한 상태라 바르지 못하고 약간 요런 느낌? 흐르는거 보이죠? 요정도 요정도인데 되게 좋아요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맑게 묽게 발립니다 이게 이름이 이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LI 수딩 젤 크림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요즘 화장품들이 이츠스킨 제품이고요. 또 이거를 보통 그 앞에 에센스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고 그냥 보통 집에서 끝내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는 또 달라요. 아침에는 이거를 바르기 전에 요걸로 또 발라줍니다. 이것도 이치스킨 제품인데 여기랑 요거랑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인데 요거는 에라이 펙터라 해가지고 피부에, 피부 에센스거든요. 이것도 에센스예요. 이거는 되게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요렇게 물처럼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느낌으로 흐르는 느낌의 제형이고요 이걸 바르고 이걸 발라줍니다 기름이 많은데 수분은 부족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확실히 이거, 이거 쓰고 나니까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기름 끼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거라던가 뭐 아무튼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씻어 진짜로 씻어야 겠습니다. 일단 씻고 아까 보여드렸던 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짜잔 이렇게 바르고 왔어요. 아직은 하는 게좀 서툴러가지고 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떼어내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잘안 떼져요 엄청 두껍게 발라야지 한 번에 이렇게 떼지는데 지금 좀 얇게 발라가지고 벌써 시원해요 이게 티트리 쿨 티트리다 보니까 벌써 시원하고 피부가 좀 진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웃음>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다 굳으면 떼면 돼요 지금 모델링 마스크 빼고 씻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로션들 바르고 나 왔습니다 번지르르 하죠 만드실 때 약간 약간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얼굴에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은 나이트 루틴이 끝나요 저는 아 그리고 막뭐 났을 때 제가 발랐던 게 이 제품이거든요 라뮤니르 라뮤니르 제품의 시카크림인데 이게 되게 좋아요 흉터, 지금은 상처라기보다는 흉터가 남아가지고 이게 없어질 때까지 좀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흉터에도 발라줘. 그러면 나이트 루틴 끝. 정말 별거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끝. 예, 지금 탁구치로 가고 있어요. 계속 까불어가지고 친구가 제가 한번 길을 숙이러 또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Okay, let's g 네? <웃음> 그렇게 <웃음> 개인실에서 밖으로 칠수 있어요. 그럼 나도 없어요? 아니요, 못 가. 뭐못 아이 o v e 야 l l this.